2021년 4월 6일 스타토 고 o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위치 때문에 조금.. 때에 따라서는 바다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위치 노출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십니까?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, 괜히 펴다가, 도망가다가, 이렇게 쳐볼까봐. 쳐볼까봐, 괜히 위험하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겁니다. 아셨죠?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. 와, 누구세요? 여기 누구 계세요? 계십니까? 누구 있어요? 나와봐요 나와봐 이쪽으로 이제 나와보십시오 거기 두고 있지라오 어? 뭐야 자꾸 2층에서 무슨 뭐 소리 나지? 여기 위에서 무슨 뭐 소리가 나 일단 소리가 가까운 걸로 봐서 2층에서 뭔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든 귀신이든 아나 다쳤다. 아나 진짜 하지 말아니까. 이씨, 아, 고양이, 고양이. 와,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. 여기서, 여기서, 내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. 나 깜짝 놀라 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. 누구요? 나 맨날 똑같은 거 싫으니까 나 아, 나와 봅시오. 오씨 누구 여보요? 나와요 누구예요? 누구예요? 에 네, 나오세요 아니 나오라고요 나오시라니까요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오라고 했습니다, 분명히. 나오라고 했어요, 분명히. 저한테 걸리면 가만히 놔둡니다. 사람이든 귀신이든 가심있으니까 나오세요, 그냥. 나와요. 자, 더 흔들어. 더 흔들어. 더 흔들어 봐요. 뭐야? 뭐야? 나 바로 흔들 때 왔는데? 뭐야? 누구시오? 어? 어? 와! 딱! 와! 와! 귀신이었는가? 바로 확인하자 이코라. 뭐하냐? 이코라, 뒤에 있어요? 뭐야? 와, 어디 계시오? 어, 여러분, <S Harriet> <medidas winters> <youngster> 잠깐만요. 여러분들 1층의 기운이 하고 똑같습니다 악귀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느껴본 결과 악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고 연관된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떠돌다가 자리 잡은 그런 망정인 것 같아요 곧또 떠날 것 같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거 악귀는 아니에요 장난은 있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정도 바로 올라가게 3층 여러분들 레전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왜 출입금지? 왜 다들 관계자 왜 출입금지야? 하,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. 저는 못 들어갑니다. 잠깐만. 숨겼다기, 숨겼다고 보기도 그래. 그냥 기운 자체가 약해. 3층은 뭐 별거 없고, 아예 없고, 그나마 1, 2층이었는데, 어떻 2층에다 메인을 두고 있었어요. 약간 노크, 똑똑똑, 똑똑똑 들리길래, 뭐가 크게 기대는 했어요. 기운을 있었기 때문에.